여기가, 그다음부터, 개인 풀장이고, 이제 두 번째 숙소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짱구했네 서프로치. <웃음> 지금 11시, 밤 11시거든요. 저희 내일 아침 5시 나가야 되는데, 그 짐을 하나도 안썼어요 예, <웃음> 네.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음... 짐 싸야 된 잠옷이에요. 잠옷은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잠아요, 여러분. 낮잠을 앉아서 오늘. 낮잠 자요, 신생아처럼. 낮잠은 꼭 자주 자전... 해 응. 여러분. 그 세계 일제 필수. 다시 불러볼게, 요 남편님. 네. 저희가 우붓 우붓에선 풀빌라에서 무겁고 짱구에서는 뭐라고 하죠? 다인실빌라 응 음, 다인실빌라 네. 저희는 이제 수영자 도좀 딸려있고 약간 이국적인 느낌? 그런 다인실빌라도 무거웠고 여기 꾸따에서는 이렇게 호텔 가성비 괜찮은 호텔에서 보고 왔는데 각각 장단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네. 장단점 <목소리> 요새 풀빌라는 저희만 쓰는 단독 풀빌라인데 장점은 편하죠. 편하고 눈치 안 보이고 시설이 좋고 돈값해요 8만원 정도 하는데 음. 시설 좋습니다. 단점은 우붓이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벌레가 좀 작았는데 좀 자연의 굉장히 힘에 우리가 이제 억압 됐었다 약간 약간 쫄아 있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 요리를 좀할 수가 없었네 밖에 야외로했어가지고아 화장실도 지붕이 없어가지고 그그 x 살 때도 그냥 그, 그렇습니다 그 시원하게 써야돼 밖을 보면서 저는 좋았는데 와이프는 이제 그 여자다 보니까 그한 3,4일은 그랬는데 한4일쯤 넘어가니까 진짜 신경 안 쓰였어요 진짜 이어 yeah. 안 닦아있네 여기가 맛어 소개 좀 해주이소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묵을 저희 우붓발리 여기가 그 다음에 개인 풀장이고 여기가 수박 그 다음에 여기가 식사를 하는 식탁입니다. 옆에는 이런 식으로. 풀장을 싸고, 정원 있고,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방은 저 안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바로 옆에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방방좀 소개 게 키가 그래. 두개인데 이건 방문 열쇠. 때이놨네짐나뉘 공개하겠습니다. 방은 약간 이런스타일이 걸로 넣는다 걸로 렇게 이게 이제 방이고 클레비고 안에서 보면 지금 이제 보이죠? 아침 햇살이 통기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배낭 있고 이제 옷장이 옷장이 하나 있고 화장대 여기가 욕실이랑 욕실이랑 그 당시, 그쯤에 야, 니는 이 금방 와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뚫려있습니다. 택시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 그래비랑 고제에선 그 우곳에서 좀잘 못쓰거든요 그리고 또 안와서 안좀 싼데 몰라요 바쁘다고 안온다 바쁘다 안온다 비지 비지 굉장히 비지하다 이거 안온다 해가지고 이기타 갑니다 얼마냐면 어, 30만 루피아 한 2만 7천원 8천원 한 3만원 안되겠네요 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 저 타고 가고 있습니다 첫날에 픽업 온그 기사분 님이 어, 그대로 픽업 왔다가 네, 좀 가는 길입니다 짱구에서 묵었던다인실 빌라 장점은 일단 가성비가 좋다 좀덜 무섭다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안 무서운데 또막아나 무섭다고 그냥 막그 이제 짱구 특성상 그 밤에도 좀 이제 나가도 뭐 괜찮다 그러니까 활동 시간이 좀 길어진다 응. 그 다음에 그건 조식이 좋았습니다 카페에 가서 근데 단점은 어, 단점이 짜다리 없었는데 아, 지네가 좀 많아, 지네가. 밖에, 밖에. 밖에 많은데, 뭐, 별로, 뭐, 문제될 건 없고, 어, 쾌적하게 잘 지냈습니다, 짱구는. 두 번째 숙소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짱구의 서프로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방들이 있죠. 저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 리셉션이 있고, 오늘 이른 아침이라 문을 닫았네요. 그다저 안쪽에는 여러 명이 같이 지낼 수 있는 방들이 있고, 이쪽에 수영장이 있고, 2층에 쉴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에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TV도 있고, 그리고 각종 마실 것도 팔고, 여기는 바카운트. 커피랑, 이런 것들은 공짜. 그래서 요리도 할수 있고, 그런, 그런 스타일입 요런 요런 느낌이죠. 밤이면 약간 요런 느낌. 저희 어디서 먹냐면 여기서 먹습니다. 야, 지금 불닭 음면 왔습니다. 음, 저희 매일 밤에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빵도 사 왔어요. 빵은 또 굉장히 좀맛 없게 보요 이렇게 찍으니까. 맛있는데. <웃음> 맛있는 거 진짜 맛있는 조명이 안좋아서 지금 맛없게 보이는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도 맛있게 안보여요 오해하지 <웃음> 마세요 <이제>. 맵피에 <맵지예>. 부자 <웃음> <보다> 할인 다 넣었습니다 다요 목이 많아서 미워져 먹는거 아닙니다 이맛이요 맵 잔? 아.. 마셔던네 어. 코에 땀 흘러내요 코에만 집중적으로 응. 땀 흘러내요 간지런 스타일입니다 방은 좁고요 좁아도 싸니까 진하게 좋을 것 같네요 주지 못합니다. <웃음> 오토바이는 여기 오토바이는 음참 세월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 오토바이입니다. 졸리는데? 괜찮나? 할수 있다. 오토바이 기름은 없습니다. <웃음> 너희 조식 먹 r 식니다. 헤헤헤 짱구에서 음 마지막 아니였습니다 음음 저희 숙소 옆에 바로 있는 라운드입니다. 끝음 따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다음 이제 여기 해리스 호텔. 굿다. 꾸따. 꾸따인데 장점은 뭐 청소를 일단 매일 여기는 시트를 갈아 갈아달라고 하니 갈아주더라고요. 시트 매일 갈아주는 주니까 청결하다. 조식을 밑에서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거라 안전하다 안심 안심이 되죠. 사람들이 많고 직원들도 24시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갑자기 제가 났지요 큰 특급 호텔은 아니지만, 저희가 조금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럴 때, 조금 적극적으로 잘 도와준다? 짱구에서 꽃다 올 때, 핸드폰을 도난당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가 그, <웃음> 그 <웃음> 마무리를 못하고 넘어와서, 자, 여기 이제, 꽃다 호텔 로비 가가지고, 프린트 할거 있어서 좀 부탁하니까, 뭐 돈은 지불했어요. 한 200원 정도? 한 장당? 근데 그런 것도 되고 하니까 좋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숙소 소개합니다 Let's get it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문을 <웃음> 닫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키를 끼우죠 옷장이 있고 여기 지금 금고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뭐 그냥 그런게 있고 거기 보시면 샤워 공간이 따로 돼 있고 화장실이 있고 빨랫줄을 뭐 넣을 수 있게 돼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드라이기 아,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드라이기도 있습니다 고데기는 제거이요 자, 나가면, 이제, 방인데, 뭐, 방은 작죠? 예, 방은 작아요. 뭐, 이렇게, 짐, 몇 단식으로 있고. 뭐, 그, 다들 아시죠? 이런 느낌. 그리고, 알, 알죠? 관리와 YTM 봐야 되는 거. 예. 그 다음에, 뭐 테이블에. 테이블 에는 여러분, 짐을 한 가득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침대. 왼쪽, 거기에도 뭐 짐이 있고 오른쪽에도 짐이 있고 에어컨 빵빵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반대로 에, 이제 뭐 그림 으런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 그림 이 있고 반대편에 지금 이제 이런 요런 느낌이죠. 근데 둘이 쓰기는 딱 좋아요. 사이즈는 두이 충분히 잘수 있는 뭐 퀸인가 퀸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장신이잖아요. 굉장히 제가 180, 190 되는데 뭐 그래도 뭐끝도 없다. 근데 베개가 보면 높아가지고 목이 그냥 90도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자느냐 베개 있죠. 베개가 있으면 베개 세웁니다. 기본 베개 세우는 거예요. 베개는 세우고 그냥 눕는 거죠. 베개를 세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오른 다리가 베개로 올라와 있겠죠? 이런 느낌. 예. 여러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항상 침대 주무실 때는 이런 식으로 주무셔야 됩니다. 이상 굉장히 그 솔직 담백한 호텔 리뷰였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좋나요? 가격은 하루에. 조식 포함 안 하면 하루에 3만원 정도. 저희는 조식 포함해서. 3만원 후반대 조식 포함해서. 조식? 조식 뭐 별로 맛은 없어도 뭐 그래도 있는 게. 좋습니다 좀 위안이 되죠 아침마다. 스트레스가 덜 쌓이고 맞아요 아침에 기 와서 기분이 좀상쾌하잖아 그런거죠 프레시 모닝 같은거에요 영어 아시죠 여러분 F는 F라는 거 프레시 모닝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조식을 좀 중요시했죠 k l o right? i l o h n Tomorrow.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집 앞에가 1kg에 3,000 키야 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빈지로 해서 1kg에 1,500. 어, 사진 찍어달래서 사진 찍어드리고 있어요. 오케이, 땡큐. 야, 삼아, 젖은 귀. 으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아 대신 에 조심해서 들어주시다은 씨네, 주시면은, 주시면은, 주시면은, 시시원 오케이. 어, 오케이! 땡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베르마 h 안녕히 y 세요 발리 여행 오늘 마지막 날인데 발리 여행 어땠나요? 원래 무에한 열다섯 번 정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한세 번, 네번 밖에 못 들어가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쉽다. 음. 첫여행이어가지고 조금 행사 수술한 것도 있었고 뭐 준비할 것도 있고 막또 사건도 터지고 하면서 시간을 막, 막 바다에 서핑 많이 해야지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 같고 남편 얘기처럼 저도 좀 그런데 음 그래서 여행을 다 일주일 끝나고 한번 다시 발리에 오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저, 근데 거짓말하는 것같은데 지금 음식은 안 맞아요. 음식도 안 맞아 가지고. <웃음> 음식은 안 맞아서 조금 한식을 조금 찾아다녀서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발리 괜찮았어요. <웃음> 네, 여러분 저 세계 일주 왔는데 집 주위가 이제 내일부터 방콕 가거든요. 이제 태국 가는데 그 위치 찾을 때도 코리아타운 옆으로 찾더라고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여러분? 투표 좀 부탁. 그렇다 아니다. 아, 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여행을 한 5일? 막 이렇게 갈때는 진짜 그 나라 음식만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길게 하다보니까 이게 한식이 계속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식이 가까운 것도 좋다 라는 장기간 여행할때는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서핑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은 꼭꾸따에서시작하시기 바래요 진짜 짱구는 깊어요 좀 아쉽네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여행의 묘미죠 그래야 또 오고 싶으니까 맞죠? 안아쉬우면 그게 여행이겠습니까? <웃음> 난니 네 이름 못보르줬어 <웃음> 애쭈하고 다시 오고 싶어요 안녕 뽀뽀